그러니까, 유기농 자재라면 무조건 존재하고 맹신해. 그거 좋으면 땅이 좋아지는 거야. 내가 알고 있잖아내 몸의 건강의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시이라는 것은 뭐냐. 좋은 거 많이, 많이가 지고 유기물, 유기물 많이, 많이가 지고 밸런스를 최적화시키는. 여기에 완전히 모든 게 토점에 맞춰줘야 돼요. 자연 어떻게 하는 가 자연은?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. 자연은 기비를 외부로부터 하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. 100% 자급하죠. 이 액기스, 해마다 반복되는 거. 자, 이거. 자,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, 어떤 일이 벌어져요? 땅 속에 뿌리는 점점 깊게 내려가고 선택적으로 끌어 뽑아올려진 영양의 액기스가 다시 표층에 쌓이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. 이 토양의 비옥도가 이 나무에게 최적화되는 거다. Music